칠리 너무 맨들어니까 어나 붙어있는데요 우 이거 이정현 거다 오, <웃음> 오와 칠리야 그렇지 맞아 이쁜 얼굴로 그렇지 <웃음> 진짜 칠리니 칠레, <칠레니> 이쁜데 <웃음> 칠리야 아니 근데 아 이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아들은 많이 봤나봐 별로 안 놀래. <웃음> 어머 부채도 저렇게 만드셨구나. <웃음> <웃음> 아들도 춤춰 봐책임져너와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잘하신다 난 저렇게 못하겠어. 음. 오, 세상에 어, 이정현을 좋아하셨나보다. 완전 센스가. <목소리> 어, 완전 아줌마 춤추는데. 음. 음. <목소리> 머리도 딱이정현 머리네. <웃음> 너무 잘한다 나도, 나도 실내나 뭐 이런 해외에서 살면 뭐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저 해외에 산들 <사는데> 못해요 <웃음> <웃음> 왜 이러는 걸까요? 이야 진짜 잘한다 <웃음> 아, 내 <내누워>! 눈! 어? <웃음> 그래서... 음... 아! 짱짱짱짱 진짜 피눈물 나고 있어 지금. 언니도 너야? 이 얼굴을 어떻게 해? 아, 지금 다리미님도 오, 거기 아파트죠? 예. 아 그러면 안 되지. 네. 네. 네. <웃음> 네. 너 말고 나. 아, 이게왜 그래요? 아 키스를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코피 풀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저름끼가 많구나. 아이고. 어머나. 그 어찔했니 사랑의 우주리 사랑이 뻗어사랑리장이안도 좋아요 좋아이아니도 좋아요 더나아아 주세요 사랑의 이떨어졌나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해 사랑의 배터리가 다든 나나요. 당신은 나의 배터리.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당신뿐인 내 사랑들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참이랍니다 사랑을 가 넣어주세요, 주세요. 가슴이 넘무도록 바꿔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 봐 날씨 보면 좋아요 나를 새로 채워줘요 사랑의 벗뜨리 가다든나 봐요 당신 없이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오지는 나의 벗뜨리 당신이 너무 좋아 좀 좋아요 하나뿐인 내사랑들도 없는 내삶 아빠한테 말하지마 얘들아 않아, 나는 않아, <웃음> 당신 곁이라면, 아 <웃음>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참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들도 없는 내신이이니다